안녕하세요 조니살롱 우상원장입니다 오늘은 똥머리 예쁘게 묶는 법입니다 똥머리 스타일은 똥의 위치에 따라서 상, 하, 중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상부에 위치한 발랄한 느낌의 똥머리 스타일입니다 이번에 블랙핑크 지수 솔로앨범 꽃뮤비에서도 지수가 했던 지수 똥머리입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머리를 빗질하여 정수리 감아있는 부분까지 끌어올려서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고무줄은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똥머리 만들면서 안보이게 감출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머리를 묶은 다음 머리를 시계방향으로 돌돌 돌려줍니다 모발 끝까지 돌려주면서 동그란 모양으로 두상에 붙여주면서 다시 한번 고무줄로 모발 끝쪽을 확인한 후에 다시 묶어줍니다. 모발 끝머리가 밖에 조금 나와도 상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육핀을 이용해서 솟아있는 두상에 머리를 안착시켜줍니다. 육핀을 꽂을 때는 수직으로 꽂아서 두상에 90도 각도로 꺾어서 두상을 타고 머리가 묶인 방향으로 꽂아줍니다. 그 다음에 두상에 볼륨을 줄수 있도록 가닥배기를 해줍니다. 똥머리 부분에도 똥모양이 자연스럽게 볼륨을 가질 수 있도록 가닥대기를 해줍니다. 이 가발은 머리가 조금 짧고 층이 져 있어서 똥머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앞머리와 사이드에 떨어지는 긴 앞머리를 고데기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웨이브 해줍니다. 이런 똥머리는 앞머리가 있는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번 지수 뮤비에서도 앞머리 가발을 쓴것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 지수 똥머리 이쁘게 묶는 법을 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